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사는 안이설이라 합니다 저는 한 6, 7군데 중에서 한네군데는 신을 받아야 된다 했고 두세한 군데는 또 애매하다 했고 한 군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랬었고요 두 군데는 네 사주가 신 받을 사주가 아니다 그랬었고요 17대부터 혼자 살았고요 네, 엄마는 저 13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17대 떨어져서 계속 따로 살고 있어요. 연락은 안 하세요? 연락은 진짜 가끔씩 해요, 가끔씩. 가끔씩. 네. 저희 엄마가 저 낳고 나서도 안 좋으셨지만, 저 이후에 아기를또 가지셨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얘기는 태어나지 못하고 갔고, 이제, 계속 뭐 신장도 안 좋으시고 뭐 여러 군데 좀안 좋으셨다가 병원은 또 꾸준히 다니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셨죠 한마디 못하시고 갑자기 네 갑자기 진짜 갑자기 가셨어요 다른 곳에서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엄마가 신을 받았어야 했는데 너네 엄마는 그냥 인생에다 올인을 하고 간 사람이라고 살을 맞아서 갔다 이러면서 알고 있었대요. 저희 엄마가 이제 신을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그냥 인생의 올인을 하고 갔다. 근데 따라 들어온다는 분도 계셨고, 이미 간 사람인데 뭘 따라 들어오냐. 니네 엄마가 왕래를 하긴 한다. 뭐, 너한테 귀문 관살이 열려 있어서 너한테 왕래는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진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진짜 갑자기. 제가 이제 예지몽도 꾸고 그랬던 게딱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부터거든요 근데 엄마가 안 가서 너가 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태어나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갔어야 됐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아 너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만약에 엄마가 안 가서 제가 이 길을 가야 돼서 이게 내려오고 엄마가 자꾸 뭔가를 준다 이런 거랑 엄마가 자기 인생 올인해서 가셨잖아요 근데 그걸 왜 제가 그런 거죠 그냥 도대체 무슨 원한 때문에 그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엄마 때문이 사실 맞는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고 속 시원한 것도 없어서 그냥 너무 궁금해요 <웃음> <웃음> 산다고 고생 <고생하네>. 많게. 아? <웃음> 일찍이 세상 바깥에 나가시고 <웃음> 살아남으려고. <웃음> 그렇지? 네. 네 일일안 해본 게뭐 있겠니? 먹은 괜찮아? 모르겠어요. 아픈 건 없고. 그냥 진짜 이유 없이 아픈 데가 음. 아팠다 지나가고. 그치. 아팠다 지나가고 음. 자꾸 아팠다 지나가고 어. 그래서 이게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음. 병원도 안찾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정신병원도 가보고 음. 이제 그것도 그냥 웃으면서 넘겨보고 네뭐안 음, 가요 병원에 음. 옛날에는 별명이 종합병원일 정도로 많이 갔는데 음. 가도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쌤이 니를 봤을 때. 신가물이 많이 들어온 거 맞아. 어네 어, 네 사주나 엄마 아빠의 뭐 사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안시 가정에 대대로 빌든 네. 이 공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할머니 때부터 이 줄이 완전히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네. 어, 그러면서 개종바라, 네. 교회를 가든지, 종교가 네. 바뀌었든지, 이렇게 네. 내려오면서 이 칠성줄이라 하지, 네. 뭐 조상한테 네. 빌고, 하늘 보고 빌고, 네. 뭐 산이나 물, 이런 칠성줄이 다 꺾어진 거야. 네. 그럼 안시가정이 첫째는 명이 없는 집안이다 보니까 네. 남자들 조금 단명으로 보여. 네. 그렇다 보니까 공을 많이 들이면서 첫째는 건강하게 살게끔 위해서 빌었던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복을 달라고 빌었던 네. 이 과정이 분명한데 네. 이 줄이 다 꺾어지면서 이제 안 좋은 기운이 한꺼번에 확 몰아치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뭐 조상은 네가 잘 모르겠지만 네. 어리니까 그러면 아버지도 그렇게 네. 살고 싶어 살았을 것이며 엄만들 뭐 자기 잘 살고 싶지 네. 결혼해서 자식 놓고 사는데 근데 왜 욕심은 많고 한 방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네. 엉뚱한 생각들이 그게 조상의 가물들이나 신가물들이 부모한테도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네. 가정이 평탄하지 않았을 것이고 네. 너 또한 그런 신가물을 네. 갖고 태어나니까 네. 이 부모한테 좋은 이제 부부의 합의나 기운이 돼줘야 되는데 너도 네. 너무 세다 보니까 서로 각자 찢어놓는 거야 <웃음> 어. 그 그러니까 너네 네. 엄마 아빠 너살 때도 각자의 생각이나 이제 삼각형처럼 네.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거야 네. 소통이 안 되는 거지 네. 음, 각자 자기 말만 하듯이 네. 살았을 것이고 너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니네 고집도 좀 세고 욕심도 많아 내가 해야 된다면 네. 어떻게든 하고 네. 자존심이 아주 세니까 네. 나 이렇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해 네.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는 게 많단 말이야 어쨌든 너도 그런 신가물이나 사주에 워낙 세게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의 덕도 없고 부모의 덕이 있었으면 네가 선생님을 하든지 간호사를 하든지 뭔가 이름 있는 직업에서 어 공부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네 꿈이었겠지만 음 그게 이미 다 꺾어져 버린 거야. 벌써 너 16, 17대부터 이 신바람이 치고 조상바람이 치다 보니까 부모하고 인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어네 혼자 독립을 해서 이제 자립심이라면 되게 크게 작용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여기까지는 왔겠지만 너를 지키자고 신에서도 왕래를 하고 네. 그 사이에 조상이 있겠지 네. 어, 안 좋게 가고 험하게 갔던 조상들도 그 원정을 풀어보자고 네. 너한테 많이 와 제일 먼저 너한테 걸린 거는 네. 엄마니까 네. 어. 아무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든 모성애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 너도 제일 보고 싶은 게 엄마일 거고 어 제일 그립고 어. 엄마가 그렇게 안 가셨으면 이렇게 살 것까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할 거고 어. 그래서 엄마가 제일 많이 앞을 서서 너 불쌍해서 어, 미안해서 진짜 많이 앞을 서는 건 맞아 근데 엄마만 오신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아프거나 꿈을 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엄마도 조상님이 되신 거고 그 다음 그 위에 조상들이 계시고 이걸 잘 풀어서 너를 지켜주는 신은 어떤 분이 오셔서 너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자 하시는지 그래서 그게 신명이냐 조상이냐 신기가 있으면 허주도 있겠지 어, 이런 것들이 너를 어떻게 쓰자고 하는지 가리를 조금 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이 오신다 해서 지금 당장 신서을 해가지고 신을 받고 이런 건 아니야 어떤 신이 계셔서 네. 너보고 뭘 하자고 이런 꿈을 주시는지 찾아볼 거고 네. 그 다음에 어차피 네가 조상은 다 몰라도 엄마는 알잖아 네. 엄마는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네. 왜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건 원인을 찾는 날이야 네. 그래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 그런 악몽이나 예지몽을 줬을 때는 너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거니 네. 조심을 하라는 것도 있고 찾아라 네. 찾아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판단을 해라 라고 일러주는 거야 네. 그래서 오늘 그걸 다 해보려고 어. 네. 그래서 네 궁금증도 해결하고 네. 음. 앞으로 제자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어떤 분이 계시길래 네. 우리 집안은 어땠길래 내 사주는 어땠길래 내가 앞으로 운명적으로 네. 어, 어떻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네. 그래서 만인간에 네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네. 서로 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네. 좋은 사람이 될는지는 지금부터 이제 판단을 해보고 네. 길을 찾아야지 뭔가 조금 해소가 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조금 이제 다른 곳보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네, 그런게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하게 가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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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 가고 소영 가고, 이제 명이 그래 길지가 않다, 식구들이. 그래서 아들 놓기도 힘이 들고, 대를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 힘이 든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정조 할머니, 고주 할머니 조상이 계시잖아? 많이 빌었던 가정은 분명 하나. 개를 잡고, 소를 잡고, 살생을 했던 부정. 그래서 속이 계속 안 좋다. 미식거린다. 어. 뭘 먹어도,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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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말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음, 말로만 다 어, 그래서 어, 내가 할수 있다는 기백은 많지만 디심이 하나도 없다 보니 이런 영, 부정이나 영정들이 안이 좋은 것들 너무 많이 따라드니 오늘날에 석 걷어서 일단 부정영정 가려놓고 우리 이제 사례자 길 열어줍시다 한시 공주 양주어께에 영상부정 걸리고 상문의 부정이 걸려있다 상문의 부정이 들었으니 모친열에 어, 눈물을 짓고 들었습니다 딸아 어, 따라 내 따라 불쌍한 내 새끼야 내가 난 자식이 분명하지마 나는 니네 때문에 인생이 다 막혔다 생각이 들고 나한테 모질게도 뭐왜 태어났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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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도 찍소리 안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난 저게 너무 싫다 말안 해서 한대더 맞고 싫다 솔다 절대 말안 하고 어릴 때부터 고집 세고 내가 <웃음> 난들 뭐안 해봤는 지 아느냐. 내가 고사안 해봤겠냐. <웃음> 살라고 나도 노력했다. <웃음> 근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니 맘번 막가 나고 아버지 범 보면 숨통이 막히고 <웃음> 열번 잠을 도망가고 싶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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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한 번만 만져보자. <웃음> 엄마가 <웃음> 어떻게 하면 네 마음 풀릴까? 그냥 잘잘 잘 갔으면. 잘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야? 이제, 이제 그냥 갔으면 좋겠어. 너 걱정하지 말고. 그럼 밥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엄마 걱정 안 하지. 그렇게 할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어? 네가 살면서 이 기운들이 계속 네한테 잠꼬도니까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팠을 것이고 음, 잠잘못 잡고 예민하고 무서운 악몽 같은 거 많이 꾸게 됐을 것이야. 오늘 그거 뭐 걷어갈 터이니 크리알아 네. 짐작을 하라 신다. 이정성들인 이제 부정영정 가려내자 부정신령 들어서고 영정마누라 들어서서 이렇게 조상 왕내 부정 상문화 보정 걷어가고 영산의 부정 걷어갈 때 삼신의 부정 어, 알아들으라 생각한다 어, 삼신의 부정 너무 많이 따라든다 일신정기로 들었을 때 머리껏부터 발끝까지 어, 왕내하면서 조상인지 신인지 귀신인지 그러고네 몸이 네가 안 챙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운들이 너무 무겁다 안시집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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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신이 왔습니까? <웃음> 니 하나도 못 건사하는데 남의 집을, 인생을 논하고 근심을 닦아준단 말이고. 그래서 너, 너한테 사고가 들리, 크게 들리 생기고, 이때까지는 있어도 놀래라. 그지? 아, 어, 진짜 큰일 날뻔 했다. 라고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는 그 기운이 확 들었어서 니가 진짜 장애를 입을 만큼 병원 신세를 크게 져야 할 일이 있어서 신이 엄청 바쁘게 들었었고, 어, 그러고 니가 작년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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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래 팔두명산의 길문 열때 산지아조정은 골륜산이여 수지아조정은 황하수라 팔두명산 길문 열어 들었을 때윤시제자 모시더나 백호실령 아니시냐 백호 할머니 아니시냐 백호 동자선야 을서서 팔두명산 길문 열어 우리 안시가 전 길문 열어 주자 들었으니 해끼 녀라 어디 순진한 척하고 있느냐. <웃음> 어떻게 고집세고 암 망세고 이날까지 살아올라니 그 칼날같은 세월에 어,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어, 어쨌든 부모한테 받은 복이 없으니 나가숲에 풀줄도 모르고 네 마음 천심이라 힘든 사람 도와주고 네 도와주는 사람 고맙게 생각해도 그 인연 오래가기 만모하고 어,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고 어, 어느 놈이 오든 어느 친구가 와더라도 잠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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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 돈 벌러 세상 바깥에 나와보고 혼자 자립해서 그 놈의 앤수같은 돈 한번 벌어보자고 니네 악물고 나왔다 어,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제자야 오늘 도당천하의 길문열고 부근에서 부근할아버지 부근할머니의 길문열어니 네 가는 곳곳마다 지켜주자 이렇게 보고 있으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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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백호 신령이 명령받고 분부받아 우리 안씨 네. 엄마야 동자 네. 내가 지금은 얘한테 확 들어가지는 못한다 왔다 갔다 지켜줄 거고 네. 어머니 공 많이 들여라 네. 공 네. 드리고 네. 차후에 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라 네. 어, 돈 있다고 신받는 거 아니잖아 네. 알아야 받고 몸도 마음도 준비가 돼야 신의 사자는 데 네가 움직이지. 네. 그래서 조상은 알아서 음 여기 불림의 동자 불림의 신장님의 원력으로 선생님 원력으로 닦아주고 걷어줄 것이고 상문인 고가 상문주당이 계속 따라오는 거 막아줄 것이고 너의 일신으로 오늘 풀어서 안이 좋은 건 걷어서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거라 이만큼 일려놓고 상단실에 자정했다가 우리 경진생의 난시공주 몸주로 풀어서 받들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Thank <laughs> yo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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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없는 만큼 복을 가지려고 해도 네가 제주 재가는 있어도 건강이안 따르니까 못하듯이 복위에 복을 혼자 가자 칠성인 모시고 제성인 모셔서 우리 안식가정 조상 대대로 빌어놨던 조상 칠성의 길문 열어 천상옥경 24방 서른숙자대천왕의 길문 열어 일월성신 모시고 일곱 칠성인 모셔서 명사를 가고 복사를 갑시다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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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다시 한번너 보고 싶어서, 내 딸아. 예. 내, 내 새끼. 어떻게 엄마 기억이 좋은 건 하나도 없고 그치 엄마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엄마가 분명한데서 나한테는 웬수아니 웬수가 되어버렸네 그래서 내 새끼만큼 잘 자라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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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다가도 때리고 맞아요. 어. <웃음> <웃음>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엄마 안 가볼게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한 번씩 표시를 줘야 머리도 이렇게 한 번씩 해야 알아줄까 싶어서 엄마가 니네 머리 많이 아프겠다 배도 많이 아프게 하고 엄마 몸도 이렇게 안 먹어도 붓고 맞아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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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응? 엄마 목까지다 열심히 잘 살아 줄 거지? 엄마 우리 딸 믿고 너 엄마 죽어서 꼬시다 생각하지? 어, 너 엄마 왜 이래 갑자기? 어너 엄마 죽어서 어벌 받았다 생각하지? 너 엄마 이래 진짜 성격이 맞아요 잘 해놓고 너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 아니에요. 어? 진짜 아니에요. 이 네, 엄마 없는 세상에 니 네, 좋다고 생각했지? 뭐, 아니에요. 음, 절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 그래서 너무 미안하니까, 어? 네. 죄책감에, 헥연아, 내가 죽고 나서 우리 딸이 편했으면, 응. 그렇게 생각해서라도 네. 편했으면 하는 엄마 마음이다. 예쁘게 살아줘?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내가 집에는 못해도 남들한테 너무 잘한다 네. <웃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챙겨주고 밥 주고 물 주고 돈 주고 집에만 음, 가면 내가 폭력군이 되고 네. 악인이 되었던 거참 나도 어리석게 살았던 거 네. 니우치고 깨우치고 이래 길 열어줄 때갈 터이니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눈 감고 선님 뭐라 빌 거야. 니한테 소름이 돋든 닭살이 돋든 느낌이 오면 이걸 흔들어서 같이 놀자는 거야. 귀신이 오면 물릴 거고 신이 오면 너 지켜주라고 찔러줄 거니까 편안한 마음에 어, 눈 감아. 응. <목소년> 실선 풀어줘 이거 갖고 놀래? 아니야? 어, 어. 안 울었어? 어. 어떻게 해줄 거야 동자 똑바로 어. 서딱 들고 엄마 도와줄건지 말건지 말해줘야지 어머, 아무 얘기 안 해줬는데. 어? 아무 얘기 안해준는안 안 해준다! 느낌. <웃음> 옆에 와서 속삭이지 않는단 말이야. 어? 기분 좋지? 뛰니까. 몸이 안 힘들면 더 놀고 싶고. 그치? 좋지? 그게 동자고 너 지켜주는 신이야. 어? 어 바보야. 까먹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지. 어, 그렇게 때렸어, 되겠어? 어. 그래서 있다는 거 이제 알고 가자. 어,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엄마가 준비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시고 엄마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때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할 테니까 그게 넘고 치지 말고 현실에서 엄마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우선은 지켜주고 돈 벌게 도와줄 테니까 네. 돈 많이 벌어서 나 찾아 동작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어. 근데 아까 다 했지 청소깨끗이 하고 바른 어, 마음 갖고 열심히 살겠다고 어, 해야만 도와준다 엄마 허지부지 이렇게 살면 안 도와준다고 네. 그치? 응 음, 알았어 잘했어 어, 이거 돌려서 눈 감고 모방기를 음, 이렇게 돌려 나무를 네. 두개 뽑아봐 네 속으로 약속하고 그렇게 하겠다든 네 만의 약속을 하고 어,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치? 어, 풀어봐 어. 이거는 네. 이게 동순환 복문이야 엄마 뭐 직업이 막히고 사람 인연이 다 막혔지. 문열어서 이거는 직업 돈벌게 해주겠다고. 네. 어, 알았지. 한개더 뽑아볼까. 어. 돌렸어. 어. 이거는. 음. 인연인데, 이렇게 지금 다 막혀 있다. 엄마 공을 많이 드리고, 돈 벌려면 인연줄 열고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막 좋게, 오늘이 굿했다고 내일 막 이렇게 꽃이 피진 않는다는 얘기야. 엄마 공 많이 드려라. 아무래도 주위에 시끄러운 일, 어, 자꾸 따라든다라고 일러주는 거고, 다시 두 개. 어, 기도 열심히 할게 해. 어, 그래서 이렇게 응기가 너무 강하다. 어, 돈 벌자. 알았다. 이렇게 알았지? 열어줄 테니까 그리 알아 짐작을 하래 음.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 안시가정에 우리 경진생의 안시공주 인생의 기로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판단 한번 내보자고 하는데 신과목은 분명 하나 아직은 신이 와서 앉거나 모시기에는 시기상조다 지금은 첫째는 너의 건강 직업 먼저 열어서 업양으로 왕내 하면서 도와 주실 거고 때가 되고 시가 되어 그 나이가 되며 신에서 너한테 꿈에 선몽 줄 것이고 자몽 줘서 알수 있게끔 할때 제자는 그 동안 공덕 삼천 잘 드리고 어, 열심히 살아가는 일만 남았다 알았지? 그래서 이정성 드릴지에 어찌 살에 살 수가 없겠느냐 천살지살의 군액사 산에 올라 산수 살이고 들로 내리지 신살이고 호한덕비 변고 살이고 나라간 천관제 살이다 다. 이 가정명당에 드는 일체의 살들 걷어낼 때, 윤시제자 신장의 원력으로, 장군님 술법으로 낱낱이 걷어주고, 조상이 따라 돌면서 영실에 오는 살들도 낱낱이 걷어서 갑시다. 지정성 드리고 나서도 올해 지나고 내년 수전 들어오며 아까 그랬지 관제 구설 시비 수가 따르고 사람으로 인해서 네가 인폐를 볼 일, 그렇게 상해를 입을 일이 자꾸 든다. 네가 있어도 뭐차 사고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시끄러운 게 자꾸 보인다. 그럴 일 있어 없지 지금은. 근데 네가 뭐 누구를 알든 오해 살 일이 있으니 스님이 닦아는 주고 거둬는 주겠지만. 그런 끝에서 좀 조심을 해라. 어, 가자. 두 개만. 자 이렇게 오늘 정서 끝나면서 마지막 살례 살수까지 다 물렸다. 그래서 동서남북 길문 열어. 세이미 말한대로, 신명에서 공수 내린대로, 따르다 보며, 너한테에게 소원성취야네 원하는대로 조금 조금씩 삶의 희망이 보이고, 재미가 나고, 아래 기운 차리가 도와줄 것이니 그리 알아짐작을 하라신다.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 행동이나 말투나 공교 되게 엄마랑 똑같았어요, 진짜. 윤미영 선생님 꼭 뵙고 싶었는데, 실제로 배워서 좀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곳 자체가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하고 그랬는데, 속이 시원하긴 해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사례자는, 제자는 분명합니다. 근데 신이 와서 제자가 모시긴 기 아직 시기상조고 익지 않은 상태고 지금 현재 신보다는 지키는 수호신 동자는 앞을 서서 지키고는 있으나 조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맞아요. 엄마가 너무 한지고 젊었을 때 가시다 보니까 제일 딸아이한테 못해준거 그게 너무 한이 되니까 딸아이한테 많이 왕래를 하게 되고 그 영가들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지기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이제 화가 계속 나겠죠. 그래서 그 기운들을 오늘 닦아줬고 이제 살수가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비수나 관제수 이제 상해를 입을 일들이 있어서 그걸 오늘은 많이 막았다고 볼수 있죠 어차피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조금 험난하게 살았고 이제 부모의 덕이 너무 없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견디고 왔으나 이제는 인연이 된다면 조금 기도를 하면서 신이 어떤지 자기 자신도 조금 돌보면서 직업적으로 많이 열어줄 겁니다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을 많이 열어줄 건데 조금 기도를 하면서 신도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돈도 목적이 있어요 신에서 운으로 돌려서 이아이한테 열어주고 인연도 열어줄 건데 그 목적이었으면 이 아이는 자꾸 이제 우울감이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잘 케어를 해서 길문을 열어줬고 살례자도 앞으로도 조금 그걸 알고 돈도 벌고 좀 재밌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